근 이렇게 맛있다고? 짬뽕이 오징어국 같은 날 국물이 난 갑오징어 볶음으로 이렇게 언니가 짬뽕 생각을 할줄 몰랐어 대박 30분도 안 걸려 이거 이거 자체 말고 뭘 해먹어도 실패하기 힘들겠다 진짜 이해서꼭 해먹어야 된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. 어, 맛있어. 진짜 맛있다 와 언니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어, 와. 아, 캠핑 가야겠다 너무 어. 음. 음. 음. 음, 맛있어 언니 진짜 천재 아니야? 와 때까지 역대급 우리 음, 해 먹었던 아, 것 중에 진짜 맞아, 맞아, 맞아. 제일 역대급. 누거 불러서 해주면내 어. 요리 선생 깜짝이야. <웃음> 진짜 진짜 진짜. 떠나. 와 이게 진짜 잘하더라. 근데 사실 거의 뭐 라면 끓이는 게좀 어. 비슷하잖아. 소리 안 내고 먹는 거야. 맛있. 좀더 맵게 먹으실래 청양고추를 넣으면 되겠다 역대표 뮤비다 이거 는 진짜 그냥 손님 오면 무조건 저거 내놔야돼 나 지금 손님 부르고 싶어 이거, <웃음> 이거 맛보여가지고 싶어 난 진짜 아붕먹은도또 붕먹고 싶어 간 맞추기가 힘든데 사실 이거는 다시나 좀 넣고 후추 이렇게 타야 되는데 맛이 끝났어 뭐 내가 간 맞출 필요가 없어 근데 아까 배부르신게 자꾸 붕먹을 거같세요 맛있어. 오늘 아침에 먹은 쭈꾸미 볶음이 맛있어? 아니면 이거 맛있어? 얼마 안 하려면 누가 좀 맛있어? 아니, 넌둘다 맛있는데 어떤 날 국물 땡기는, 비, 약간 비오는 날에 이거 땡길 거 같고 볶음밥 물러서 뭐 그런 거 먹고 싶을 때는 쭉 그거 조금 미가 생각이 났것 같아 쭈꾸미에 다 곱창 넣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한번 먹으면 진짜 먹지겠다 나는 이거 이거 혹시 응. 맛있었어? 어, 열근하고, 응, 국물이 얼큰하고 그리고 매출할 정도는 하고 응. 음, 한번 먹으면 계 응. 응. 먹고 싶이맛이거지이맛이거 응. 근데 가 국물을 좋아해 매리고나다스트스해이 외국물을 많이 먹 스트레스할거지 그 먹고 일어나는 이 국물을 한입 면 아침에 그 일어나 나중에 마시지면 애는 국물을 해 아니, 네. 더말 네. 네. 음! 음! 진짜 맛있다. 내 네, 오늘 먹고 밥을 볶아야겠다. 음! 음! 김치 싸먹어도 맛있고. 김치 싸먹어도 맛있고. 요 음! 어때요, 어때요? 음! 전혀 어때? 맛있지 전혀 입맛에 통감을 통과여 10점 만점에 몇 점? 10만 점? 10만 <웃음> 점? 음응 콩나물 넣은 거 되게 맛있다 최대한 살려 아,